오나나 아 여기서 카운터를 실패 오오오 아까 어, 그 잡힌다 잡혔다 나이스 어마 아왜 아무도 카운터 안 쳐주는 거야 일부러 으앙 48초 졌다 <웃음> 이 합니다. 영상은 발탄 하드 하이퍼익스프레스로 인한 1,445억 렙 초행결과 트라이와 반숙과 수염과 투레영상이니다 게시는 박성희 본이 것에 대한 거짓말. 여러분들의 비난 성격들은 정중히 거절합니다. 야, 그만 도망가! 야, 구석에서 왜 그래, 발탄이여? 운동이 좀 주겠니? 친구야 아이고 어, 운동이 안주네요아어니 아야 가자 가자 위로 가자 대수 던지고요. 어, 노력이 안 된다고. 어. 스트라이 끝에 찾아온 기회 모자랐던 딜을 채우기 있지. 위해 암수까지 들고 왔는데 과연? 아 나이스 이게 정상이제 암수 들어가고요 나와 나와 뒤에서 드리블 해주시면 될것 같고 으 아쉬웠던 부분을 브리핑하는 공대장 소안니퍼 봉영 시랑 실시지나자라지 아, 갇혔어. 나만 아니면돼 어, 도끼는 덕기는... 몇 <웃음> 번? 한번 하기. 네, 늑변했어요. 주사위 돌려서 우리 늑변했어. 주사위에 사다리 타기, 사다리 타기. 드로잉 추의 추천 아이디어스. 지존체감이퍼라니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공대? <웃음> 에라이 모르겠다. 남은 사람끼리 깨 그냥. 왜 오겠지 뭐. 방포카 오기 전까지. 나에겐 아직 암수 한 발이 남았다. 웅웅, 아. 다들 메시가 돼야 돼, 올드립을. 으앙, 열다섯 줄. 드리 좀. 레드리메시할수 아, <웃음> 드리블해. 드리블해. 있어.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엉덩이 야우 <웃음> 나이스 어 뭐야 어. <웃음> 누면기공사용이깨줄때 <형이> <웃음> 까먹지 말고 2번 바꾸기 카운터 안들고 갈수 있거든요 제가 이.. 발탐 2냄 시작해서 카운터 든 적이 없어요 이번엔 안 까먹었어요 방금 처트엔 항상 내가 까먹고 안들고 갔거든? 들어가면 아 맞다 아 맞다 했는데 깨버린 이제 결국 맨날 카운터 안들고 올게 난가? 난가? 나만 아니면 돼 도와줘! 리드를 맞았어. 아, 안 돼. 아니 아직 기회가 있어. 마지막 기회. 여기서 카운터를 실패. 오오오. 아까 까불... 어, 그거 잡힌다 잡혔다. 나이스. 어머. <웃음> 어머. 오케이 오케이. 광폭가 30초. 어 30초. 이게 또 트라이 파시니까 저희가 또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렇지. 앞뒤와. 오. 오. 오. 오. 와우. 다 좋아, 다 좋아. 왜 죽어? 왜 죽어? 바운다 받은 거 아니야? 왜? 왜, 왜, 왜? 아, 날라갔어? 아, 아. 타이밍 보소. <웃음> 바운 이슈라니, 나 제대로 덤, 가운데 던졌단 말이야, 계산해서. 이슈인가? 이슈가 될 수도 있나? 이슈일지도? 이슈일지도? 나, 나 약간 열심히 던졌는데. 어어어어 어어, 어어. 난가? 난가? 난가? 나만 아니면 돼, 나만 아니면 돼 나이스 어, 야, 야, 어 야, 야, 놀라라 여기까지 오는 줄 들어갔습니다. 퍼부어 퍼부어 공정 뚫고 나이사 감수 들어가고 버러지 카운터는 딱제 거죠. 딱제 겁니다. 두번 울고, 아, 빠르네. 아,XX 도와줘!!!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개섹시해 타수 뭐야 저거 초사이언 변신한 건가? 나 여기 괜찮겠지? 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드는데? 리퍼가 세상을 구한다 그래 그래 리퍼가 세상을 구해야지 아.. 아.. 아. 으흐.. 어.. 발탄이형 조금만 조금만.. 진정 진정 쿠션 괜찮아 아! 아우아 사라졌어 사라졌어 아 무서워, 무서워 나 카운터 없어, 나 카운터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나이스 어, 나 각성기 각성기 이슈 각성기 이슈, 제발! 어, 그래 그래 어, 날라갔으면 나 무서웠다 야울 여기 아니야! 어 저러다... 형나 무서워서 엉덩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<웃음> 아, 맞다 맞다. 나, 나, 나, 맞다 맞다 어어어어어어어방어어어방어어어어어어어 아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아어 아가 갔다 큰일났다 나 힐구슬 그래 그래 진정해 진정해 다 왔어 다 왔어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다 왔다 아왜 아무도 카운트 안 쳐주는 거야 일부러 으앙, 으앙. 아 48초 <놀람> 다 오우. 나이스! 헤 <웃음> 후후!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됐다. 휴, 무섭다. 아, 은혜가 살아남았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고, 고생하셨습니다. 이게 차네. 그러니까, 아슬아슬했다. 더 놀다 가시지. <웃음> <웃음> 고생하셨어요 뼈싸움 이어지나? 뼈싸움 이어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.. 무기.. 유물무기 없는 분 계셨어요 뼈싸움 기대해 볼게요 <웃음> 뼈싸움 기대됩니다 아니 아직 기회가 있어 마지막 기회 여기서 카운터를 실패.. 오오오 아까.. 으구 어, 잡힌다 잡혔다 나이스